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쿠팡에 상품을 올려볼도록할 건데요 쿠팡은 상품을 올리면 올리는 족족 너무 잘 팔리는 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쿠팡을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쿠팡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이 스마트 스토어와는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쌤 입니다 저는 쇼핑몰 강의들을 여러분들께 업로드 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구독을 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한 댓글은 제가 대답해 드리지 않으니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찍으려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음, 레이 차박이라고 하는 키워드 검색량이 굉장히 급등했고 상품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해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좀더 조사를 해봤는데 어, 에어 매트라고 하는 상품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을 했더니. 싼 등등 자동차들의 차박이 요즘에 좀 인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티볼리도 있네요 그래서 차종별로 다 이렇게 차박이 요즘에 인기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왜 고생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상품 판매에는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해당하는 상품을 좀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음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지고 제가 일단은 레이 차박으로 해 가지고 1등하는 판매자를 보니까 1등하는 판매자의 카테고리가 여기 에어 매트리스 카테고리로 발견이 돼서 제가 음 쿠팡 사이트로 접속을 해 가지고 지금 상품을 등록을 할 건데요 지금 보는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쿠팡은 제 사심템들만 노출을 <웃음> 시키는 그냥 세컨 아이디인데 어 여기에서 쿠팡이 다른 스토어에 비해 가지고 좀 차별성이 있다는 라 점은 이 부분인데요 개별 등록을 할때 에어매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상품이랑 엮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해당하는 상품 페이지랑 묶어서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상품이 노출이 잘 되고 있으면 은이 상품보다 가격을 좀더 낮춰서 등록을 여기에다가 같이 묶어서 올리면 굉장히 편하게 상품 등록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저는 레이 차박 이라고 하는 거로 상품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때 노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 상품들에다가 묶어서 올리는 것보다 따로 묵, 올리는 게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상품 등록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할 건데 에어매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니까 에어매트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에어매트 카테고리는 지금 보니까 해당하는 카테고리 지금 바로 나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음, 수수료가 나와요. 10.38%라고 나오는데요. 쿠팡 수수료 제가 13%로 지금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11%로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판매가는 제가 그냥 곱하기 1을 했어요. 도매 가격에다가 곱하기 1을 해가지고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그냥 등록을 하는 형태로 갈 거고, 상품은 인텍스라고 하는 브랜드. 인데 어, 제가 브랜드를 하나 만든 게 있어 가지고 인텍스라고 브랜드를 쓰고 그리고 차몰랑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가 개발한 게 있어 가지고 이차몰랑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도 같이 써야 저한테 엮어서 들어왔을 때 제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에다가 이렇게 어, 같이 써줄 거고 그리고 에어매트 더블 사이즈로 써줄 거예요 상품군에는 에어매트 라고 선택을 해주고요 제조사는 인텍스 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서 제조를 했는 회사로 노출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상품명에다가는 이 해당하는 상품명 뒤쪽에다가 이렇게 적었을 때 뒤에 같이 이렇게 붙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상품의 이름을 쭉다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 카박, 어, 차박, 그리고 버튼 잘못 눌러서 네, 카박, 차박, 용품, 촬영용 에어매트, 매트리스, 음, 캠핑카, 티리 투싼 스포티지 셀토스라고 제가 적어줄 겁니다 상품명은 웬만하면 다 잡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써줄 거고요 구매 옵션 부분에다가 색상은 어 그쵸? 네이비 색상 하나가 있는데 이 색상에다가 저는 네이비 그리고 네이비 플러스 에어펌프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에어펌프도 같이 파는 걸로 하고 사이즈는 싱글이 있고 사실 더블 있고 퀸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킹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더블 사이즈만 팔려고 해요. 사실 카테고리별로 다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박으로 찾아보니까 더블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로 나왔었고 그리고 음~ 싱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찾아봤었던 상품 자체가 어~ 차박으로 맞는 거는 더블 사이즈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사이즈로 저는 추가만 일단은 해 줘서 옵션 구성을 하겠습니다 옵션 구성을 하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판매가를 지금 정할 수가 있는데요 판매가에다가 4 2400 대표 사진은, 이, 네이비 그냥 색상으로 해가지고 넣는 거는, 제가 일단, 아이고, 준비를 했는 상품이, 음, 엔잡에, 차박에, 제가 이 상품 이미지는 찾아놨어요. 이 상품 이미지를 쓸 거고, 그리고 여기 에어펌프를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경 누기를 따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 만들어주는 사이트 이렇게 찾아보면 사이트가 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동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 사실 누끼 잘 따는데 귀찮으니까 네이 상품이 에어펌프거든요 그래서 에어펌프 굉장히 깔끔하게 따지죠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해 가지고 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업로드를 해 볼게요 음 이것도 그래 깔끔하죠 그래서 <웃음> 네, 이 상품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미리 캔버스에 가서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제가 상품 썸네일로 쓸 거니까 너비랑 높이를 천으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하기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레이 사진을 가져다 놓을 건데 레이 자동차 사진을 이렇게 퍼 오시면 사실은 안 돼요. 저작권이 있으니까 퍼 오시면 은안 되는데 그냥 연습으로 보여 드리는 거니까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네. 이미지 바로 어, 웹파일로 떨어지네요. 음, 그러면 방법을 다른 걸 써야겠죠? 이거는 안 되겠네. 네, 캡처를 떠오겠습니다. 얘도 근데 투명하게 해줘야겠네요 어이 아, 프로그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나는 왜눈길를 따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웃음> 되게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인데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그 폴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이제 여기에다가 캠핑이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캠핑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음, 쓸만한 사진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음 이쁜게 없네요 좀 적당 한게 어, 이런거는 적당할 것 같네요 이거 다 애기들은 빼줄거고 네다 날려버릴 거예요 글씨가 있으면 안 돼서 사실 그 쿠팡은 배경 투명한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더 맞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가서 에어매트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펌프 사진 또 나와주고 여기 너무 정신 없네 배경 그냥 날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배경이 없는 게 촌스럽네 <웃음> 네뭐 이렇게 하면 뭐 되겠죠 어떻게 상품을 잘 보여주면 되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눕기를딴 상품이랑 그리고 이게 배경에 없는 사진이랑 요런 거를 같이 좀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요소로 해가지고 도형을 하나를 넣고 그 도형에다가 이거 안 들어가네요 음, 쓸 방법이 없을까요? 프레임? 아 프레임 있네요 프레임으로 하면 은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리고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 아, 테두리가 안 나오는구나 뭐 하는 의미가 별로 없었네 <웃음> 그래도 이렇게 삽질 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으시죠 <웃음> 네배경에 레이 사진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레이를 조금 작게 줄이고 저도 뭐 디자인 오래 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얘는 일단 없애는 게 좋겠어요 배경도 그냥 투명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냥 상품만 심플하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하나로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한페이지더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여지는 거에는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레이 사진을 넣고 사실 레이 뒷면이면 더 좋을 텐데 뒷사진이 뒷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뒷모습을 가져보려 그러면 배경을 날리기가 힘들겠네요 이런 사진이 또 좋기는 할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렇게 두고 여기 매트랑 촌스로워도 그냥 넣기로 알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써주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거기에 써줄 거예요 그.. 우리 어디죠? 스마트 스토어랑 그리고 썸네일 여렇게쓸수 있으니까 거기에 써주려고 미리 준비를 해두는거죠 직관적인게 좋은 거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페이지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른 다운로드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묶여져서 오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놓고요 자 이제는 쿠팡으로 다시 옮겨와가지고 이미지로 올려볼게요 이미지, 제가 올릴 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두개 올렸습니다. 상세 설명 이제 넣어줄 건데, 상세 설명은, 어, 그, 여기에서 준, 도매매에서 준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되고, 네 페이지 다 불러와 지죠 음. 네 변경해 가지고 자동으로 업로드 했다고 다 뜨죠 음. 쿠팡이 좋은 게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자동으로 되는 게좀 편리한 거 같아요 자동으로 되는 게 되게 편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동할 때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 음. 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리고 파일을 하나 더 선택을 해줄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요거 세트로 해가지고 요 이미지를 하나 더 올렸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쭉 제일 위에다가 하나 더 올려서 배치를 해줄 겁니다. 되게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네. 이미 약간의 사전 조사가 있던 상황이어 가지고 네 이렇게 올려놓게요 그리고 전체 옵션에다가 일괄 적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어뭐 최대 구매 수량 같은 건 따로 없고 고시 정보는 필요할 건데 이 상품은 기타지화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서 인텍스 에어네트 풀 사이즈 에어 펌프라고 하고 중국이 완산지로 쓰고 수입 수입업자가 네 매매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소비자 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쇼핑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 주려고 하다가 제, 저희 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옵션에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코드 이런 부분 없으면 안 해줘도 되고 인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인증에 대한 대상이 아니어 가지고 인증 대상에 사용, 뭐 필요 없음이라고 해주고요 쿠팡 가장 중요한 게 검색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어 부분에다가 우리 아까 엑셀 파일에 어, 작성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때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다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용 킹핑카, 차방용품, 뒤볼리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40개까지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거 있으면 다 해주시는 게 좋고 음 그리고 써주고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단어들은 웬만하면 다써서검색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어음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은 조절을 해 주세요 이는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줄수록 검색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네, 반품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내용도 적어 주시고 배송 조건은 제가 구매대행이 지금 아니어 가지고 구매대행이 아닌 걸로 그리고 무료배송으로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얘를 무료배송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는 좀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무료배송을 해놓고, 무료배송이 좀더 노출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내 네, 생각에서는. 그래서, 네, 그 부분으로 해서 적어주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은 일반 배송으로 해줄 거고, 출고지, 국내 출고지 다 잡아줬고, 다른 이상사항 없으니까, 어, 이렇게 판매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끝납니다. 상품등록 굉장히 쉽죠 그래서 임시 저장 중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상품이 이제 정식 판매 요청이 되면서 상품이 실제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쿠팡에 상품 한번 등록해 보시고 저도 연습삼아 지금 올려놓은 상품인데 판매가 될지는 기대가 되네요 <웃음> 여러분들도 쿠팡에 상품 등록하셔서 꼭 많이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